11차입니다. 1일차 오늘은 제가 산카프란지 2주차 정도 되는 날이에요. 오늘 제가 임모델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. 차가 엄청 많이 막히네요. 눈이 많이 붓게 가라앉은 것 같긴 한데 아직 멍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. 근데 확실히 입모드를 받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지방들 탄력이 확실히 남다른 것 같아서 목주변 이런 쪽도 좋은 것 같아서 오늘도 한번더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. 여자는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드 포마 하시는 거죠? 네이주차 제가 드디어 쌍꺼풀 수술한 지 벌써 3주가 되는 날인데 오늘 제가 결혼식이 있기도 하고 해서 메이크업을 했어요. 제대로 내 메이크업을 한게 진짜 수술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어, 붓기가 어,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좀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진짜 지금 몸이 상태가 제가 며칠 동안 알아놓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어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살짝 붓기가 그래도 약간 있는 편이긴 해요. 근데 확실히 아 눈이 탁 뭔가 확 정리가 돼서 전체적인 얼굴이 뭔가 딱 정리된 느낌? 제가 원래 붓기가 정말 잘 빠지는 스타일은 아닌데 붓기가 진짜 오래가거든요. 그런데 호박! 즙을 정말 많이 챙겨 먹었어요. 그리고 어, 일단 병원에 가서 그 붓기 레이저를 정말 자주 가서 받았어요. 틈만 나면 웬만하면 받으려고 해서 가서 좀 받고 확실히 그 붓기 레이저를 딱 받고 오면 붓기가 확가라는 느낌이 내가 느낄 정도로 다르다. 이게 딱 느껴졌어요, 저는. 만약에 쌍꺼풀 재수술이나 수술하시는 분들은 진짜 시간 날때 틈을 내서라도 병원에 꼭 가셔서 이 붓기레저를 이꼭 받으시는 것거 추천을 해드려요. 수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세 번째 수술이고 저는 처음 수술부터 절개를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세 번째인 수술도 당연히 절개이고요. 뒤트입, 밑트입은 처음 한 상태예요. 근데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한번더 이렇게 디자인을 따주시고 어떻게 수술이 진행될 거다라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우선 수면 마취를 했고 중간에 깹니다. 그러면 부분 마취가 끝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을 감았다 떴다, 감았다 떴다를 이제 하면서 쌍꺼풀을 수술을 합니다. 의사 선생님이 진짜 섬세하신 거예요. 제가 세 번째 수술인데도 불구하고, 아, 지금까지 제일 섬세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눈, 눈을 감았다 떴다를 정말 많이 했고, 일단, 아, 진짜 수술을 하면서도 되게 집중도가 높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. 그 다음에 수면 마취가 다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, 제가 어떻게 그 회복실에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. 일단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수술이 잘 됐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마취가 덜 깼으니까 좀더더 더 자고 일어나서 보자. 잘 됐을 거야.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탈의실로 가자마자 바로 거울부터 봤죠. 잘된 건가? 어떻게 된 건가? 아잘 됐겠지? 이러면서 너무 붓기가 많으니까 이게 잘된 건지 안된 건지 잘 모르겠는 거. 아, 일단 고민을 하고. 근데 딱 처음부터 봤던 거아눈 안에 시필줄이 많이 터지지 않았구나 막 이런 것부터 생각해가지고 너무 많이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한 주차, 두 주차, 지금 세 주차 삼주차가 됐을 때 지금 딱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붓기가 더 빠져봐야 알겠지만 지금 아주 만족스럽다는 거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셨던 분들 내돈내산 쌍꺼풀 후기 솔직하게 담아봤습니다 아 궁금하신 질문들은 혹시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.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.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. 아프지 않았어요. 수면마취가 최고입니다. 역시. 지금까지 윌리뮬리 김윌리였습니다. 안녕!